안녕하세요. 평안드는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썸네일 다 보고 오셨죠? 오늘 영상 정말 많이 기다리셨죠? 어떤 영상입니까? 네, 드디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어디서요? 여러분이 많이 사시는 메인스트림과 밑에 로우엔드 제품요 CPU i3, i5 라인업이 여전히 10세대가 뭐 가성비 좋다고 쓰고 11세대 가성비 좋다고 쓰고 있었는데 드디어, 드디어 12세대 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어떤 제품이 출시되냐면 은다 나와 다 등록이 됐을텐데 12100F, 12100노말, 12400F, 12400노말, 12500, 12600, 12700F, 12900F 이렇게 추가적으로 8개 제품이 등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그 1400F 쓰던거 아니면 1105F, 11100F 이런거 쓰던거를 다 교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초기 출시가 조금 비쌀거예요 기존 제품보다는. 그런데다가 보드는 월등히 비쌀거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면 넘어갈 값어치가 있을까요? 그걸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자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테스트하는 제품이 한정적인데 그 위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12900F나 12700F는 12900K 뭐 12700K KF든 K든 요 제품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토탈 코어 숫자가 같고 클럭도 차이가 진짜 미묘합니다. 0.1 정도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테스트해보면 성능이 거의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성능이 거의 동일하게 나와서 굳이 테스트하는 의미가 없겠죠. 근데 12600K는 보시다시피 0코어지만12600 노멀은 6코어입니다. 2코어가 없어졌죠. 에피션트 코어라고 하는 효율적인 코어 조금 더 멀티 성능 올려주는 고효율 코어가 빠져버렸습니다. 대신 퍼포먼스 코어만 남아있죠. 성능이 좋은 그래서 얘네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심지어 캐시 용량도 달라요. 근데 12600부터 12400F까지는 사실상 클럭 0.2씩 차이 나고 캐시 똑같고 코어 숫자가 똑같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굳이 일일이 다젤 필요가 없겠죠. 뭐 내장 그래픽 종류나 유무로 어 조금 격차를 두긴 했는데 이 부분 빼고는 거의 동일하다고요. 그러니 제가 오늘 테스트할 벤치는 12600K 거기다가 1 2 4 0 0 그리고 1 2 1 0 0 1 2 1 0 0 12100F는 12 ,100, 12 똑같은 제품이니까 내장 그래픽 유무만 다르고 더불어서 기존의 가성비를 많이 쓰던 5600X 거기에다가 만4 0 0까지 이렇게 조합해서 여러분한테 다섯 개 제품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충분히 어떤 차이가 나는지 게이밍에서 어떤 게 가성비 좋은지 여러분은 판단이 되실 겁니다 혹시나 12,900이나 12,700의 성능이 궁금하시다면 이전에 올렸던 영상 12세대 리뷰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12세대 리뷰 오늘은 저와 함께 11400, 11100, 11600, 5600X, 1 4 0 0의 게임의 성능을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앞에 보신 영상 바탕으로 만들어진 표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11400 같은 경우에는 음... 성능이 나름 준수해요왜이 얘기를 하냐 11600K랑 비교해 보기 쉽다 g t 는어 이상해 g t a 좀더 낮게 나왔는데요 그렇더라고요 나도 그게 이상했어요 근데 이게 아마 피코만 있기 때문에 그쪽에 몰빵이 잘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g t 가 멀티코를 잘 쓰는 그런 게임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조금 잘 나왔어요. 참고로 그래픽카드 3070 노트화를 사용했고 그래픽 버전 여기 적혀져 있죠. 윈도우는 11을 썼습니다. 자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12400이 그래도 12600K보다 살짝 처집니다뭐 깡클럭도 1 2 6 0 0이 높은 데다가 어, 캐시도 용량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한 요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펭균 프레임이나 최소 프레임한 2프레임 차이 나죠. 레델리도 어, 요거는 차이가 조금 난다고 느낄 정도로 1치6 0 0 k 가 좋고 롤 같은 경우는 차이가 좀큰 폭으로 나면서 1치6 0 0 k 가 좋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를 보더라도 미묘하게 1치6 0 0 k 가 앞서거나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맞죠? 거의 동일하거나 미묘하게 1치6 0 0 k 가 앞서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9개 게임 평균은 162프레임 대 153프레임으로 어, 차이가 크다고 할 수는 없으나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는 납니다. 약 5% 정도는 성능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어, 정확히 따지면 5%보다는 조금 못한 한... 3, 4%? 그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고사양 게임 위준으로 보면 1 1 4 0 0과1 2 6 0 0은3 0 7 0일 때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고사양 게임만 하신다면 12400으로도 충분히 게임 프레임은 3070까지도 잘 뽑아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낼 수도 있겠죠. 물론 여기서 12700으로 가면 은좀더 프레임 차이가 벌어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3070급도 11400으로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충분히 11100은 어떤데요? 11100뭐 최고의 가성비라고 이미 뭐 출시되기 도 전에 입소문이 쭉 퍼진 제품인데요. 한번 보죠. 12,100. 어, GTA5에서는 그 양옆의 형들하고 별 차이가 안나요. 디비전에서는 양옆의 형들한테는 좀 처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레데리는 워낙 고상이다 보니까 별 차이가 안나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은 1% 최소 프레임 차이가 꽤나 격차가 있어요. 역시 코어가 적꼭 캐시가 떨어지니까 그런 격차는 벌어지는 걸볼수 있네요. 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최소 프레임은 10% 이상 차이가 나고요 10% 20% 차이 나죠 꽤 큽니다 평균 프레임도 거의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15% 20%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꽤 차이 크죠 메트로같이 아주 고사양 게임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는데요 배틀그라운드에서도 꽤나 차이가 커요 특히 최소 프레임 차이는 꽤나 많이 납니다 10% 프레임 이상 평균 프레임도 나름 큰 차이고요 10% 이상 차이 나죠 상구치 토탈화 같은 고사양 게임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 자세히 보면 1% 프레임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20프레임 가까이 차이 납니다. 확실히 캐시, 캐시가 부족한 게 어, 최소 프레임 방어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못 버텨요. CPU는 약간 여유가 있더라도 캐시가 부족한 게 확실히 표가 납니다. 근데다가 섀도우 버튼 레이더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최소 프레임 방어가 부족하고요. 평균 프레임도 좀 차이가 나죠. 어세션 크리드 오디세이에서도 어, 프레임이 미묘하게 차이는 납니다. 어쨌든, 확실히 막내는 막내인 거예요. 막내가 형들을 뭐, 주요 패는 일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막내를 또 5600이랑 비교해보면은, 막내 치곤 괜찮습니다. 고사형 게임 위주로 보면은, 오히려 잘 나오는 경우가 있고, 맞죠? 잘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적어도 비등비등 합니다. 고사형 게임 위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로 하는 최적화가 안된 게임들이죠. 조금 저사양이나 중사양 게임, 뭐롤 같은 거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5600이 앞섭니다. 아마 이런 비슷한 유의 게임은 다 5600이 앞선다고 보면 될 겁니다. 레인보우 6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튼 여러분 생각하는 프레임이 엄청 많이 뽑히는 게임에서는 5600가 11100한테 쳐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으로 보자면 어 5600가 이겼어요. 왜냐하면 워낙 배그랑 롤에서, 배그랑 롤에서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요 많은 유저들이 아직도 배그랑 롤을 한다는 걸 생각하면 5600X는 못쓸 제품이 아닌 거예요 근데 다 고사양 게임에서는 생각보다 프레임 격차가 크진 않습니다 만 4프레임 정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100프레임에서 4프레임은 체감이 별로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12100의 출시가를 생각하면 고무할 만한 일인 거죠 저 30만원대 CPU를 그 모든 게임은 아니지만 많은 게임에서 그 10만원대 CPU가 때려잡는다는 건 확실하게 세대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거예요 야 이제 인텔한테 뭐 죽던 워스가 엔 d 다 됐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십시오 5600X는 출시된 지 1년이 훌쩍 지난 제품이고요 1 2 0 0 0은 이제 나온 제품입니다 당연히 12000팩이 이겨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여유가 있었던 만큼 따라오거나 앞서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5600X는 여전히 괜찮은 성능을 보고 이 있기 때문에 미리 사신 분들이 땅치고 후회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다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게 있습니다. 5600X는 제일 저렴한 A320 보드에 꽂았으더라도 램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램오버 된 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당장 그렇게 비교를 끝냈어요. 끝내고 아 최근까지도 제가 가성비가 좋다고 계속 추천하던 만사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만사백이 여기 있는 어떤 놈하고 비벼도 답도 없어요 얘는 있잖아요 대놓고 차이가 좀 큽니다 150, 140, 160, 150인데 120도 안돼 그뿐만 닙니다 멀티 성능, 싱글 성능 특히 싱글 성능이 여기에 이 형들하고 놀기에는 택도 없는 녀석이에요 싼건 싼 이유가 있다 뭐 그런 느낌 팍팍 들죠 게다가 그래서 전성비도 막말로 좋다는 얘기는 좀 하이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이 중에서 가장 가성비는 12400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게이밍 가성비는 12100이 앞으로 될 확률이 좀 높긴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3070급 정도 쓰고 있다 그러면 12400이 참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1 2 4 0 0 f 에 출시가는 대략 2 3만 24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B660, 저렴한 거 넣어서 레모브 한다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싱글 멀티 성능 다 괜찮지. 그런데다가 전성비도 괜찮고 게임 성능도 잘 나오니까요. 아 참,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어, 아마 벤치 올라온 구정에서 좀값이 이상한 것들 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 영상 찍으면서 알았는데 제가 12월... 이제... 중순쯤에 이미 한번 영상을 찍었습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그때 찍었던 영상하고 바이오스 업데이트 12월 17일에 올라온 거 있습니다. 논케이버전의 성능 저하를 어, 원래도 돌려주는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업데이트하고는 안 되는 분명하게 티날 정도로 프레임이 올라갔습니다. 한번 볼까요? 11400기준으로 보죠. 12,400이, 일단, 뭐, g t s 는 1프레임 밖에 안 올랐으니까, 5차 범인내요할수 있는데, 디비전에서 3프레임 올랐고요, 최소 프레임은 5프레임이 올랐어요. 레데리에서는 거의 똑같은데, 롤에서도 미묘하게 올랐고, 메트로 엑스더스도 미묘하게 올랐고, 배그는 꽤 차이가 있다고 할 정도로, 최소 5프로, 그, 펭귄이 14프레임이 올랐습니다. 상구치토탈어에서도 최소가 3프레임이 올랐고요, 셋업어 틈레이더에서는 평균 12, 최소도 11정도 올랐습니다. 꽤큰폭 올랐어요. 심지어 어세신 크리드 오디세이에서도 어, 최소 6프레임에 평균 2프레임. 최소 프레임이 꽤나 큰폭 올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때 CPUG나 시네벤치를 분명히 12,100보다 좋은 12,400인데 점수가 이상하게 낮게 나온다 생각했었는데 이게 근거도 있거든요. 제가 영상을 일일다 찍었는데 여러분한테 편집해서 안 보여줬을 뿐입니다. 이게, 제가 세 폴드에, 이거 패치 전에 찍었던 내용입니다. 이때, 12,400 노멀을 돌린 거 보시면은. 자, 한번 보십시오. 점수가 얼마 나옵니까? 3,400점이 나오죠. 3,400점. 1,400이. 근데, 저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고 난 뒤에, 최근에 찍었던 벤치를 보면은, 12,400 기준으로, 자 오버하나는 12,400입니다. 벤치가 얼마나 옵니까 4,900점 나옵니다. 이상하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래서 혹시나 너무 예전에 이미 벤치를 미리 해놓는 값을 올리는 곳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어, 데 값은 약간 선별해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실제로 쓰려고 하시는 분들도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꼭 하고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면은 공짜로 성능이 올라갑니다 <웃음> 하여튼 그것 때문에 저도 이제 벤치가 좀 늦어졌는데요 이거 알기 전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생방에서 여러분한테 스크머니 팁을 주는데 뭐 압도적으로 뭐 12세대가 이겼다 이런 얘기를 내가 전혀 안 했잖아요 근데 이거 패치하고 안 돼서 생각해 보니까 아, 12400이 5600보다 확실히 가성비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웃음> 근데 어쨌든 12400에 B66권 썼는 거랑 사실 5600에 A320 썼는 거랑 각이 비슷할 것 같기 때문에 어, 서로 사는 비용은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웃음> 가성비 비교해보면은, 어디까지나 12,400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이 됩니다. 5600X. 계속 팔수 있을지. 또, 이데 뭐, 5600X에 이제 못 써맞겠네요. 하기에는 좀 그런 게, 미리 사신 분들은 충분히 뽕을 뽑은 데다가, 뭐, 최근에 사신 분들 대부분 다 B40 보드에 꽂아 썼을 테니까, 약간 손해본 느낌이 있었어도, 큰 손해는 아닐 거예요. 더불어서, 1이1 0 0이 뭐, 5600 발랐다고 하기엔 좀 애매한 게, 어, 뭐, 100롤 빼고, 이제, 고사양 게임 위주로 보면은, 살포시 이기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또 이제, 여러분 이 주로 쓰는 배틀그라운드, 롤, 아니면은 뭐, 그, 레인보우 식스, 요런 게임에서는 분명히 5 6 0 0스가 좋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인기 온라인 게임에서 5 6 0 0스가 아직 강세긴 합니다. 아, 그래서, 어, 구정 게임 평균으로 보면은 그래도 1 2 1 0 0한테 5,600스가 발리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5,600스 미리 사신 분들 너무 그 피눈물 흘리지 마시고요. 만약에 앞으로 이제 구매할 예정이 있다면 12,400 쓰는 게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함해 봅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A320에 레모버가 된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5 6 0 0 x 나 만약에 5600X를 레모를 했다고 치면요. 음. 레모버하고 딱 비교해보면은, 사실 12400하고 5600X가 거의 비, 균등한, 비슷한 수준의 게임이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구전 게임 평균이 166.7, 이건 166.4. 만약에 서로 레모를 한다고 치면은, 12400 가든, 5600X 가든, 이거는 취향적 문제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별 차이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국내 인기 온라인 게임 위주로 하신다면, 5600X가 유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고사양 스팀 게임 위주로 한다면, 12400이 유리하겠죠. 지금 보시면 그렇게 결과 값이 나와요. 꽤 많이 따라왔죠. 물론, 최소 프레임 방언을 보면은, 12400이 약간 더 유리한 것 같긴 합니다만, 종합적으로, 이제, 평균 프레임을 보면은, 5600X도 아직 그 한물간 c p 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정도부터는 이제 취향적인 걸로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레버을 하다도 1400은 그이 위에 있는 형들을 따라올 수가 없는 노릇이고요. 그리고 12100은 분명히 영역 차이가 있긴 합니다. 영역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5600X도 이긴 어려워요. 물론 그 격차가 워낙 적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뭐 성련님 다 합쳐서 샀는 거 생각하면 12,100 썼을 때는 한 10만 더쌀 텐데 저게 더 가성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만도틀린말 아닙니다. 어쨌든 5200가 1 2 1 0 0한테 발린 건 아니야. <웃음> 자꾸 그런 얘기 하시고 있어서 <웃음> 제가 미리 정장을 해드리는데 딱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웃음> 이렇게 요값 하나하나 빼서 봤습니다. 12400-5600X는 뭐 2% 8% 2% 4% 9% 4% 7% 10%, 5% 에서 평균적으로 12400이 4% 정도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12100에서 1400을 빼면 그러니까 10세대 11세대 i 5가져서 빼면요 12100이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15% 차이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있잖아요 10세대 11세대 i 5 사는 거는 여러분 고려 안 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그냥 12세대 i3 쓰거나 12세대 i5를 사십시오 12400하고 12100은 차이가 좀 큰가요? 얘네들 출시가 기준으로 한 10만원 차이 날것 같은데요 음, 내 생각도 그래한 10만원 차이 날까요? 한 5% 차이 납니다 5% 정도면 무시할 수준은 아닌데 또 압도적으로 차이 난다고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3 0 7공 정도급 쓰시면 은12400 쓰시고요 3060 이하급 쓰시면은 12100 쓰셔도 아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5% 격차가 아니라 3%, 뭐 2% 격차가 더 줄어들 거거든요. 12400에 12600K는 차이가 좀 나나요? 12600K가 3% 정도 승리를 했는데요. 근데 얘네들은 똑같다고 하기 어려운 게 게이밍에서는 그래 3% 밖에 차이 안 나요. 12600K가 3% 좋아. 근데 멀티 성능이 압도적이에요. 멀티 성능이 감히 12400이 비빌 수는 없을 정도로 어, 퍼센트 차이 좀 크죠 4700점 6600점 차이 가꽤 큽니다 4900점 7200점 차이가 좀 크죠 그기 렇 때문에 그 신규 성능 차이도 꽤 커요 얘는 768점인데 얘는 700점 정도니까 그래서 이게 그 자금 능력까지 같이 생각을 한다면 1 6 0 0 k 가 월등히 좋다고 얘기를 할게요 뭐 주식이나 아니면은 뭐 렌더링 인코딩 그 여러분 영상 편집 한다든지 음악 잡고 간다든지, 이럴 때는 분명히 마이츠 600K가 좋을 거예요. 모바일 게임 다중 실행해도 그렇고. 어, 그리고, 여러분 많이 궁금해 했던 5600X, 과연 10만짜리 마이츠 100이 이기냐? 이거는 아니었어요. 5600이 상처분의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넣은는 게, 아무래도 스팀 고사인 게임 위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5600X한테는 약간 불공정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하던 리뷰를 해야 됐기 때문에 게임을 따로 선별하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국내 온라인 인기 게임 위주로 들고 셨다라면 5,600가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요렇게 퍼센트를 계산했을 때는 1%밖에 차이 안 나지만 사실 요런그총 프레임 평균 합을 봤을 때는 꽤나 차이가 나긴 났었어요. 5,600이 한 평균 10프레임 가까이. 1100보다는 좋았다 정도로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가성비 CPU 세대 교체 압도적으로 12세대가 좋습니다 앞으로 11세대 10세대 i3, i5는 쳐다보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600X는 음... 못쓸 제품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가성비란 얘기를 쉽게 붙이기 어려울 정도로 조금 미묘하게 밀려버렸습니다 A320 보드랑 합쳐서 레모버하고 쓰신다면 여전히 가성비가 될수 있겠지만, 오버 전혀 안 하고 쓰신다 그랬을 때는 웬만하면 인텔 거 쓰시는 게 약간 더 나을 것 같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순위는 12600K, 12400, 5600X, 12100, 1400 10, 정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1400이나 11400은 이 제품들하고는 확실히 급이 달랐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였고요 여러분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덧붙이자면 1 4 0 0이나 11400이나 11100은 11, 기본 클로로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니 가성비를 조금 더 잡으실 수 있을겁니다 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기로 약속드리며 지금 7시라서 이제 슬슬 도망가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아침 7시야 밤샜어 3일째야